올렸다 내리, 내렸다 하는거 선반을 알지? 응, 선반바 알지 아 아빠가 이거 해볼게 띠 하면 같이 내려야 된대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아다콩 찍고 조금만 들고 이렇게 이거 추가 무거워서 그렇게 들으려고 그러면 수직으로 하면 팔이 아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송태야 이 사이에서 하는거야 이 사이 어 어 밑으로 많이 내려야지 상태가 팔이 안아파 가끔 바닥을 확인하는거야요퉁 차고 다시 한, 한 바퀴 정도 감고 아 느껴지지 걱정 마다 느껴져 자, 한번 올려주세요 그렇지 뭐몇 미터 되지도 않다요. 이제 5초 탄데. 드리자마자 5초에요. 제가 안 들어가서 5초에서 한번 올려놔봤습니다. 오 조심해. 오, 5초야. 저 봐라. 다운키다 다. 오우, 와우. 멋진데? 오우. 맞지? 오 봤지? 5,5천원 이렇게 타는데 바로 5에다올려놨대요 단원에 끝나면 맞자마자 핸드 바퀴 다음 올리세요 음. 들었다났다애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들었다났다들었다났다 막혔어? 빠진 것같으 바로 올려야지 그렇지 배0 5 8 아파요 아이그 염사를 자 봐봐 내가 릴링을 할때왜 팔이 힘드냐면 내가 오른팔만 릴링하면 오른팔만 아플 것 같지 추가 무거우니까 얘를 버티냐고 오른쪽 어깨에 힘이 들어가 그러면 등쪽도 힘이 들어가 그냥 몸이 긴장한다고 그때 어깨힘 잔뜩 들어가서 릴링하면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손목이 아픈 거야 이 모서리 보호대라는 거를 여기다가 성태도 나도 여기다가 이렇게 감아놨어 그래서 릴링을 할때 회수할 때는 이런 데난간에딱 그냥 촥 올려놓고 팔만, 오른팔만 릴링 해봐. 니가 팔목 아프다는 거 절반도 안 힘들, 안 힘들 거야. 이렇게 하고. 이게 감는 게 힘들어, 이렇게. 손바닥 한 손동이 쓸래? 일단 <웃음> <자>, 올려주세요. 어통은그에 5m라고 하면 3m, 4m는 띄우고, 이제 지나가다가. 안그러면 계속 똑같이 엉켜서 낫지 못해요. 그고빨 w 로전 t 에 t h 분 고기 같은데 f the book?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동장도 <목소리도 오로오래? 웃음> 올라오네 어, 오부터 접근하고 있습니다 받는 느낌 났는 빨리 앉을더 감세요 그렇지 그거는대 안돼요 저는 어야 역시 야..우렁낚시는 우리 아들 당할 수가 없다 오 아우 보기 무런데 이거 오른쪽 아, 길에서부터 앞에까지 다들어갈거예요 돌리세요 오른쪽 조황은 이게 조금씩 숙여기네 이제 오른쪽 조황 아우 우리 프린치 옆에 탈출했어 이거 일단 여기다 지기다안봐어 좋아 여다 하면 어어이 아니 크진 않은데? 이, 이 정도면 뭐 아우 아, 오 이거 이거 좋은데 아 근데 내가 내가 어? 2요 아, 빨리 못 끄덕돼요 오야 이거 되게 좋다 어. 그렇지 오 그렇지 가만히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일곱 애들밖에 아파열번 담고 내렸다 올렸다 면 내렸을 때다 걸려요 그러니까 내리면 안돼요 그리고달라 그러면 빨리 못 닿게 야돼요 그렇지 돼요. 그래 오, 어우 WT야 이야 좋아 코 고기같애 오른쪽 좋아 어우 쟤개우럭이야쟤쟤코한 그래. 50cm 하늘로 잡으러 댕겨볼까 야장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나오네 그 그래, 그렇게 하는거야 말을 안들으니까 못잡는거야거 <웃음> <웃음> 왜왜왜 왜. 와 아빠 왜 먹었어. 뭐를 응. 예 다른 고기또 있네? 벌었네 그러면 아 <웃음> 자식들 또 한참 헤엄치게 생겼네 야 너무 크다 저저밑 밑으로 좀 넣어줘 주고 어? 쟤 어. 지금 우럭은 맛있지 자 일단 준비 준비 자세는 이거야 이렇게 베이트를쓴 사람 아빠밖에 없는 것 같아 전동일 아니면 장구통일이야 뭐라고? 전동일 아니면 장구통일이라고. 아아 저 장구통일이요? 어어 어. 생긴 게 장구처럼 생겼잖아. 원래는 드럼릴이라고 그래. 약간 드럼통처럼 생기게 돼가지고어어외국에서는 드럼릴 그러고 우리나라장구통릴 그러고 어우 나와 우우 어, 오, 오, 야너또큰 거다 오케이. 아닌가? 아니야 아까도 처음 했어 오야야 아빠도 어, 한 마리 걸었어아어어야씨 오우야 오우 그래 던봐야가안 날까요 그러면 오우 씨 잘하는데 어이구 쪽 뒤쪽 이구 옆에도 에쌰와 좋다 어 거기에 사장님 어. 사장님 걸리은 안돼요 무조건 걸리면 못걸리래야 고기 잡는거에요 아들 체들이 어? 참들, 네, 못 쪘어 바늘빼기 어우 야 이거 발늘빼기 되게 좋다 <웃음> 여기있어 어, 이게 잘 안돼요 감사합니다 야 오늘 김성태 날이네 <웃음> 슬쩍 들다가 <웃음> 걸린거 같잖아 그럼 너도 모르게 슬쩍 들다가 탁 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후킹이 됐네 근데 너는 처음에는 슬쩍 들기만 했어 근데 점점 화면할수록 슬쩍 들다가 어 물은 거 같네 그럼탁 찐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이 얘기를 안해주려고 하다가 이해해 예, 주는 거야, 일부러. 가장. 어, 넌, 넌, 어, 어쨌든 초보가 아니야. 그리고 목줄 길게 쓰면 안 돼. 목줄 길게 쓰면 갈무리만, 그리고 엉키기만 하니까. 네. 어, 도다리 빼고. 도다리는. 5m짜리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퀴. 아, 커요, 뭐. 아니, 암마, 작, 작, 크잖아. 네, 저 앞에, 네, 버튼. 저, 버튼, 버튼, 버튼, 버튼, 버이 버튼, 버튼, 버튼, 버가찍어 버튼, 버튼, 버튼, 버튼, 버튼, 버튼, 버튼, 버튼, 버튼, 버튼, 버튼, 버야 버튼, 버튼, 버튼, 버튼, 버튼, 버튼, 버 야, 씨, 이, 이것도 다 살려주면 뭐, 뭐 가지가냐? 오우, 야, 이거 되게 좋아. 오, 겨울억이다. 와. 45다, 45. 와, 우야 여기 씨알 되게 크다. 아, 이, 이런 데서 잡았어야 되는데, 아씨. 나들. 자, 짠. 어, 만쿨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죽을 때 됐어. 자, 들어 오두가자. 와, 어, 그, 그, 빡대로 대단하다. <웃음> 왜 작은 녀석이 나오냐고. 에이. 어? 오, 뭐냐? 작은 녀석 힘쓰나봐. 어? 어쭈. 작은 녀석이 아닌가? 아.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나올 텐데. 오른쪽 뒤쪽으로. 뒤에서 여섯 번째. 됐어 송태형 어 아이고 잘 놀았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낚시들 다올리시 올리시고 정리해주세요 그냥 아들내이 낚시하는 것좀 보고 저도 좀 낚시하고 그래도 즐겁게 소풍 왔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갑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 안에 네, 정리하세요 폐깡 뭐 조심해? 어